로그 네. g a, a, m, 네. 마이 n 스 네. 로그 o g a, n이 있대요. 네. 얘를 m이라고 두고, 네. <웃음> 얘를 n이라고 네. 두겠대요. 아, 네. 아, 네. 근데, 이 네. 친구를, 네. 그, 그, 이렇게 만들어주면, a N um, oh. M 뭐 갑자기 소문인은 애인은 애인기애 n 은애 a, a. n 애 m 은애인 n n 은네인은 애인은 애 n n-m이래요. 아 네네네. 근데 네. 이 친구는 n-m이잖아요. N분의, n분의 m이요? 아 네. n분의 네네. m이니까 네네. 이 친구를 로그로 바꿔주면 네. 안녕하세요 건강하신연구소 구독자 여러분